안녕하세요 wmd 입니다 멜로디 응신소의 네 번째 고객님 박영성 님이 오셨습니다 네 메일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020년 11월 14일 결혼입니다 배우자 이름은 채연주 고요 어, 7년 정도 연애 하셨고 여행지는 괌 일본 태국 방콕 좋아하는 거는 둘다 고기 좋아한다고 하시고요 많이 사랑하는 거 넣어 달라 요런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받았던 건 10월 이었는데 어 11월 14일이 결혼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급하게 이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12월인 현재까지도 아직 메일을 열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박영성님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면은 얼른 메일함 가서 메일 좀 열어보세요 저는 이거 만들어 드릴 때 약간 기대했거든요 이게 혹시 빨리 만들어 드리면 <웃음> 축가로 이거를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작업실에서 제가 지난번에 찍은 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작업을 하러 작업실에 왔습니다. 어, 이 최현주 송 같은 경우는 아까 메일에서 보셨다시피 별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오히려 이런 노래일수록 가끔은 이렇게 좀제 상상력이 발휘되고 이럴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예비신부 최현주라는 이름이 되게 삼행시가 쉽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삼행시에다가 대충 멜로디를 붙여갖고 보면은 채현주 피고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내 마음에 불을 지른 죄 죽어 침입죄 내 마음에 들어와 안 나가는 죄 판결합니다 나와 결혼해 뭐 평생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죽이지 않습니까? 채현주 피고 재판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내 마음에 불을 질렀다 주거침입죄 너는 내 마음에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판결하겠다 뭐 이정도면 됐죠 뭐 이거 한 줄로 네 그러면 바로 녹음한 노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고고고! 내 마음의 현주소를 물으신다면 제 현주라고 답하겠어요 현주와 함께할 우리 인생의 연주 이전 신고는 안돼 영원히 여기거주 제 현주 피고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내 마음에 불을 지른 죄 죽거침입죄에 맘에 들어와 안 나가는 죄 반결합니다 나와 결혼해 괌 일본 방콕으로 유배를 고고 우리 지은 7년 만일이 있었지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들자 현주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알 나. 네 원래 이제 여기서 최현주님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박영성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은 어 이제는 신부가 된 그분에게 이 노래 한번 들려줘 보시고요. 저는 뭐 괜찮은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.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네 번째 멜로디 흥신소 프로젝트 잘 끝냈고요. 저는 다섯 번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